고로티 고로티 자 갑박도 꼬레이가자아 고로티 고로티 자 뒷박도 총으로 잡고 오, 전진할 때 잡아주고 아군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페이스 좋습니다 자 한번 더 한번 더 갑박에 있을거라서 예상하고 예상폭탄 음 그렇지 그렇지 <웃음> 자 2층도 프로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배그프로나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가격이 많이 올랐네 G프로 무선이랑 지슈라는 차이 많이 나요 다른 마우스예요 진짜. 쓰나구나 그 안중야. <웃음>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설을 안 하네, 까비. 두두두, 두두. 코카콜라가 땡기는구만. 아니, 근데 태패가 방금 그 정도 거린데도, 그게. 50기가 안 따라다니, 레전드. 이 설치되었습니다. 바로 가자. 해체하러. 약골.. 폭탄이 미션 해체되었습니다. 완료,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제가.. 저는 개인적으로 마우스를 한번 쓰면 그 마우스를 굉장히 오래 쓰기 때문에, 제가 진짜 오래 써보고, 정말 괜찮은 마우스들은 추천하거든요. 아, 누구야, 또, 내 말고. 우리 편은 아니구나. 오물에 있는 가아니요 역시.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와 뭐야 이거 <웃음> 무슨일이고 이거 와 폭탄이 어쨌든 뭐다?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거의 뭐 대패로 건져했는데 방금 이엘리 안녕하세요 아 잠깐 잠깐 잠깐 그건 잠깐만요. 고로티 고로티. 자 갑박도 꾸레이 가자. 고로티 고로티. 자 빗박도 청으로 잡고 중적배는 접배 같이 할까 나올 거예요.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삥간거 보니까 클라우빙으로. 전진할때 잡아주고 아군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페이스 좋습니다 다치선이 만나세요 이게 바로 대캠스나뭐왜왜폭기왜 왜, 왜 여기서 나오네 자 한번 더 한번 더 갑박이 있을 거라서 예상하고 예상 폭탄 음 그렇지 그렇지 자 2층도 2층 쪽에 뿌리 그래 해주고 이거는 전순데 오이 오이 짝서리가 Where is it? 아, 까비 까비, 오히려 좋다, 오히려 좋다. 미션 실패. 자 이번에는 중차오른쪽 예상해서 오른쪽 포 까지고 대각, 아안 나오네. 보자 보자. 아저 사람 폭 맞았네. 그죠? 중 나오던 사람 폭 맞았었어. 또자합니다 기다리면 안 된다. 오이. 안돼 제발. 아, 이 편에 1킬 더 보냈는데? 광천님 안녕하세요 자, 한번더한번더 조금만 느리게 오른쪽으로 아, 경쟁자가 너무 많은안 좋네 폭을, 그래서 대각선으로 대각폭을 까는 것도 좋은데 까운디반아너 아, no, 갑자기 왜, 왜 이래 우리 팀 아유, 왜이게 반이야 오케이 죽었잖아 어어 t 핑잖야어 네 제발 아, 아쉬워하면서 살짝 아쉬워하면서 아 죄송 아쉬워하면서 찾으면서. 밸런스 너무 좋고요 19킬 일단 아 부채질하면 빨리하면 날수 있다고 그렇지 패스 제가 말했죠 패스를 잘 잡는 날 있으면은 그날은 스나 해야 돼 그날은 좀 감각이 그래도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박스포가나 아무리 잡았네 오히려 우리 공격 잘하는 거 아이가 이거 해변하였습니다. 이런 아니 이걸 아 킨님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나 반이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깜대형님이 나를 향한 오케이 아 이거 너무 아쉽다 단층 1키라고 그래 최소 럽샷 했어야 돼갈 때부터 시원해가지고 아니 또아니왜왜왜 왜왜왜 판이야? 제발. 니아 아니. 아 진짜 진짜 가자 진짜 가자. 아, 지금 너무, 지금 못 말렸으면 안 돼. 기회는 온다. 자, 침착해. 죄송합니다. 침착해. 패스부터 차근차근. 여기는 우주다. 우주에 나 혼자 있다, 지금. 와, 랩바이 뭐야? 아니. 아, 아, 아직 안 끝났다. 그럼 어, 왜 또. 우리 팀. 왜 이래? 아 우리 팀왜 이래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니, 이겨야 될 때는 진짜 안이기고 아까 좀 심한데 진짜. 와. 하실 다잉 패스했다. 깔끔하게 2층. 그래. 갑자기 왜 이렇게 분위기 탔냐, 우리? 그래. 와 몰래 존나 많다. 스페셜 더블 킬. 지하 개피. 깜디 개피. 역당하네. 아, 어, 어, 어, 클럽. 아, 나이스, 나이스. 아비 덕당하네 덕당해 패스필 필인데? 패스를 왜 안했지? 그렇다는거는? 그레이 이것도 내가 안잡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독당하네독당해 자, 이따 2 5키 m 미션 성공. 훈형님 주신 거3킬넘었습니다 아, 처음에 내가 반 치고 바로 잡았나? 패스를 아니, 원래 이렇게 계속 안 가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돼? 왜 이렇게 가는 거야? 아, 제발 지아 개 핀데, 이게 떡 당하네. 떡 당해, 그의 큰 그림인가요? 자 과연 피타 타형님의 느낌은 과연... 아 잘됐다 까비. 아 저라 뭐야 미다영님 혹 설마? 아아 아, 지금 안 되죠. 이게 이게 돼. <웃음> 자 화이팅. 나왜 30킬에 머물 생각만 자꾸 하는 거야? 그렇죠. 이 사람이 이게 안 되지 더큰걸 바라봐야지. 더큰거 모을 땐 오케이 30개 살성 나이스 깔끔하게 깔주면서 41킬 30개 바로 미션 선공 나이스 네, 그래 야 이거 진짜 실패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였다 깔끔하게 31킬로 제 나이만큼 길했습니다 나이스 나 있다.